다 기다렸던 신작 하러 갑니다, 오늘. 야호! 출발! 처음은 그때 했을 때랑 똑같이 시작하나봐요. 말해주세요 저런 소리만 유독 큰것 같기도 하고 와 그래픽 아주 기가 막혀요 소리가 좀큰것 같아. <웃음> 좀 많이 큰듯 싶다. 좀 어두운 게임이라 화면에 잘안 보일 수 있어서 조금 더 밝게 할게요. 여러분들 거는 좀더 어둡게 보이거든요. 제 화면에 비해서. 아, 깜짝이야. 무서워. 아, 깜짝 놀라. 씨. 야저거 때문에 놀랬잖아 아아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어어 어, 됐다 아이 친구 이름이 모노예요 모노 전 주인공 이름이 식스고요 이 친구 이름은 모노예요 어, 이 친구 이름 모노에요. 어? 됐다. 이게 숙이고. 이, 이 지금 프라이머리처럼. 박스를 뒤집었 쓴, 봉수를 뒤집었쓴 친구 이런 모노입니다, 모노. 저런 소리 너무 싫어. 파리 소리. 사라져, 으... 분위기. 내 바닥에 뭐가 있었는데, 뭐 갖고 왔어야 됐던것 같은데, 어, 뭐야. 밀어봐 뭘 들고와서 던졌던 것 같긴 한데 스피드로 피했었나 아! 그렇지 이런 거 한번 알려주려고 뭐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으쌰 으쌰 올라가서 여기까지는 뭐 약간 알려주는 아유, 알려주는 식의 느낌으로다가 갔었죠 초반에 으쌰 나 들리냐 어. 어. 큰일 났뻔했어 저 줄에 뭐가 있었던가 아닌가 그냥 가는 거였나 어. 아 일로 올라간다 올라가. 진짜 이렇게 아무 소리도 없이 바람소리만 나는 것도 진짜 무섭다 시 클럽 했다. 오좀더 흔들고 가야 되는데. 허이샤. 허이샤. 아이 정도는 쉽습니다. 이 정도는 쉬워요. 아, 난 지금 제일 걱정인 게그 이게 가다가 또 아저씨를 만나는 게 있는데. 아오. 어? 어? 어? 이거 이거 왜 죽는데? 어? 어? 아니 잠깐만. 이거 저 밑에 타고 올라가는 건데? 뭐지? 있게 아닌데 아 어, 뭐야 다시 어떻게 올라가 아이씨 저쪽로 다시 올라가야 되네 자려 봐요. 기억을 더듬어 보는 중이니까 오, 이상하다. 어, 거기 뭐가 있었나? 아, 밑에. 밑에 계단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바로 저기 아닌데 <웃음> 어? 어 아닌데? 어? 뭐지? 어? 뭐지? 어? 나왜 기억이 안 나? 아, 여러분은 기억나요? 어? 아 그래 이거였어 사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거예요 아. 너무 술술하면 재미없잖아 어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자 여러분 봐봐 여기 덫이 있었어요 아 이거 내가 일부러 보여준거임아 뭐 어쩐지 던졌는데도 반응이 없더라 씨.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잠깐 보여준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라고 잠깐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막대기를 막 부셔 가지고. 들어서 자, 아, 들어! 내려쳐! 그시 가자 아이쿠야 다시 막대기를 가져간 다음에 이쪽이 아니고 오우 무서워라지 무서워서 정말 이쪽에도 있었으니까 여기 그렇지. 앞쪽에다가 하나 들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밟지 않아도 올라갈 수가 있지요 던지지 않아도 갈수 있기 때문에 달려 달려 없어 여기를 먼저 갔었던가 여기를 먼저 갔었던 것 같아 들려다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 노래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 저 애기가 돌리고 있었던 거구나. 저 애기가 오르골을 돌리는 소리였구나. 어, 다시 들어. 어, 여기 아니었던가? 이걸로 부셔지지 않았던가 싶었는데 아닌가? 아니다. 도끼 같은 걸로 부셨던 거 같기도 하고. 잠깐만, 아니, 아니야. 기억났어. 기억났어. 이거야. 이거 지 도끼로 부셨어. 나와 나와 함께 가자. 이 아이가 식스죠. 이 아이가 식스예요. 전 게임, 전 시즌의 주인공이죠. 우비를 입고 돌아다니던 그 소년이 이 소년인데, 소녀, 소녀, 소 여자였던 것 같은데, 도망갔어. 같이 가. 혼자는 무서워. 같이 가줘. 그런데 혼자 두지 마. 이게 꿈이라는 세계라서, 식사가 저번에 탈출한 것도 아닌, 아니... 탈출이라기보단 뭔가 어느 세계로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모자. 이득, 이득. 모자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자는 요게 더 귀여우니, 바꾸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 식스. 어이구, 깜짝이야, 도대체, 이런 거 보면은 식스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거지? 식스의 꿈속이라고는 하지만, 아이씨. 도대체, 어떤 삶을 산 아이, 아이였길래. 이리와 난널 해치지 않아 이거 좀 잡아줄래 어서와 라면은 괴물이 어, 소리 너무 무서워 같이 밀어 그러지 말고 그렇지 너도 따라와. 뭘 두드려 팝니까? 그 말을. 올라가자. 올려줄래? 그렇지.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어, 그렇지. 너가 꽂아주는 거니? 그럼 너가 돌리니? 아 그래 열쇠는 한 번에 보자 NPC가 다 해주네? 보세요 이게 나중에 NPC가 다 해주는 게임이 되는지 환겨 그렇지 올라가자 너 먼저 갈래? 아니야 나 먼저 갈게 와 빨리 내려와. 우리 여기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 MPC <웃음> 빠린 아. 다가온다 다가온다 피지컬을 요구하는 그 타이밍이 다가온다 내가 몇 번이고 했었던 아 이거 잠깐만 밀어야지 <웃음> 여기까지야? 쥐가죽이었던가? 아저씨 근데 중요한건 저 아저씨도 팔이 솜으로 되어있어 저 아저씨도 팔 여기가 꼬매져있어 막 솜으로 솜막 들어가있고 막저 아저씨도 인형인가봐 맞다. 아, 이때 어떻게 도망쳤지? <웃음> 나, 나또 기억 안 나. <웃음> 이때 어떻게 도망쳤는지 또 기억이 안 나네. 얼굴 좀 보여주려고 한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웃음> 얼굴 보여주려고 하는데 위에서 총쐈어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제 다음부터가 이제 진행이 되는건데 자 여기서부터요 데모 버전은 여기까지였던걸로 기억해요 보고있어요 어떡하지? 이거를 당겨서 네가 간 다음에 나는 넌 어떻게 가? Q를 누르면 부른다고? 해. 나는 나는 뭐가? 응, 문 열어있니? 어. 아, 아, 아, 아, 가라고 야손 뻗으면 그게 다냐고 어 아, 가라는 거야 자기만 아, 아, 던 가버리면 난 어떻게 가? 식스, 난 어떻게 가라고. 진짜, 지, 아, 그냥 뛰어야 되는 거야? 진짜? 어우, 됐다. 와, 힘 세다. 오, 저, 저렇게 높이에서. 야, 저렇게 뛰는데. 와, 힘이 진짜 좋네. 위에. 어, 어? 저기 갇혀있는 애 노란, 노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저 노란 모자, 모자! 모자! 아, 여기서 얻어야 하는 그 모자. 어떻게 얻는 걸까? 어 그렇지. 예, 노란 모자를 얻었다. 굿. 노란 모자 얻었습니다. 여기 모자 컬렉션이 있거든요. 어, 여기 모자 컬렉션이 있어. 너무 맛있다 무슨 확대식이나 반올림 피자인 것 같은데? 어가야좀 아. 알려주고 나너 혼자 막 가가지고 내가 당황했잖아 숙고 가야 되는구나 <웃음> 아, 어, 더러운 물 같은데? 와.. 와.. 잠깐만 너 생각보다 숨어 오래 못 참는구나 어린 놈이 벌써 담배를 피나 아니 뭐 이렇게.. 어? 밀지마! 나 마음에 준비가 안돼 있는데 왜 자꾸 미뤄? 뭐지 이 하트? 아, 마음에 준비가 안돼 있는데 자꾸 미뤄져. 아, 진짜. 자꾸 빨리 하래. 뭐야? 내가... 내가, 내가 죽였어! 개 빠르던데 왜 이렇게 좀 떠? 이제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니? 어,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조작이 아예 안되거든요 언제까지 타고 가는거지? 어 뭐가 보인다 많이 보이네 전편에서도 막 TV 막 이런거 되게 좀 나왔거든요 몇번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허! 뭐야 이 도시는 건물이 점점 휘어져. 오! 무너지나? 건물 이렇게 휘어지는데? <웃음> 잠깐만, 스티키밤 잠깐 꺼둘게요. 여기는 어디지? 저기 누가 서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보세요. 오! 오! 뭐야? 오. 잔상인가? 뭐지? 방금 저 검은색. 저건 뭐지?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콜라도 남은 거 알지? 음. 응 아씨 깜짝이막펄럭이는네 신발 뭔가 느낌 있어. 이 아니고. 뭐지? 사람들이 다 옷밖에 없어. 뭔가 아까 나온 사람들 보면은 다 무슨 몸에 솜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긴 솜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와봐 나봐이 문은 쓸모가 없는건가? 아무것도 아닌가보네 또탈레비전 별게 없는데 아 이거 올라가려면 뭐 아래 받칠게 필요해 뭔가를 갖고 와야 돼이 문을 부수고 아까 부시는게몇개 나왔으니까 이걸 부시고 저기로 올라갈 가져갈 만한 게 없는데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 이거 혹시 문 뒤에? 나와봐! 야! 나와봐 혹시 문 뒤에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네. 문 뒤에 아무것도 없네 뭘까? 여기서부터 막혔는데? 뒤에 뭐가 있나? 뭐 오르는 거 있나? 아닌데? 어? 어? 어? 뭐지? 뒤로 갔는데 떨어졌어 저 위에 있는 거 떨어뜨리는 건가? 아 너가 있구나 너가 있었어 넌 어떻게 올라와? 너는 어떻게 올라오니? 내가 저걸 잡아당기면넌 내려올 수 있는.. 넌올수 있는거니? 한번 더!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친구야 너가 올수 있게 차려! 너안 버렸으니까 기다리라고. 알았어, 기다려봐요. 밀어줄게. 어? 아, 타고 있었구나. 쭉 와봐. 가자 친구가 내가 저기 와 따려 어힘 좋으니까 내가 믿고 야 점프 사거리도 사거리인데 이 친구도 힘이 장난이 아니네 점프 그렇지 위로 나가 는 걸까？여 기도 여전히 목을 매달 아서 죽은 사람 이？어, 그치 아, 내 보내 줘. 되나 이래 거. 전파를 맞추라고? 어떻게 맞추는 걸까? 전파를 맞춘다는 게 뭐지? 어, 어? 뭐야? TV 안으로 들어왔어. 어? 뭐야? 엄청 느려. 슬로우 모션. 뭐지? 이 슬로우는? 뭘 암시하는 걸까요? 저 TV 속에 길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있었단 말이야. 아이고. TV라는 존재가 뭐지? 힘이 아주 장사네, 장사야. 조그만한 몸으로. 어떻게 이큰 쓰레기통을. 와, 놀이터다. 시계 바늘이. 시디 타도 되나? 오, 씨. 우리 너무 무서워요. 들어가는 거 뭔가 DLC까지 맞췄을 때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숙사인가? 꼼꼼다 봐야죠 어디에 모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긴 뭐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방은 뭐가 없나? 이 하얀 거 뭐지? 뭐다 것도아니향촌가 보다 그쵸? 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죠 아직 누군가가 살고 있다? 느낌? 여긴 아무도 못 열고 저 구멍이 뭐지? 이 구멍이 수상하단 말이지? 이 구멍이 왜 있는 걸까? 여기 어, 근데 이리로 가면 보이는 구멍이 아니네? 이쪽으로 가면 안 보이는데 여긴 보이네? 받으면 뭐가 되나? 아닌데 잡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뭔가 끄는 것도 아니야. 애들 잡지도 않고. 그건 또 아닌데 어 신발 한번 던져봐 어쟤 어디가? 어 역시 나이스 그럴 줄 알았다 제 어디가? 어? 어 뭐야 친구야 나 갖고 왔는데? 내가 못 푸는 것 같아서 아아못푸아못 푸... <웃음> 아, 푸는 것 같아서 대신 해주려고 열심히 들고 왔는데 아, 아 미안하다 친구야 풀어버렸어 헉 뭐야 이건 고문실인가 뭐야 여긴 이랑 막 망치 그 횟수를 표시한 벽에 말해 본부가 어디지? 아, 친구야, 네가 맞춰줘서 뛰어줘야지. 내가 먼저 뛰었잖아. 아, 또 맞출 때까지 또... 받치라고 이걸.. 음. 고문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웃음> 본부가 어디지? 개웃기네. 뭐 이런 건 만지는 거 아닌 것 같고. 오오, 시금작이 내려가는 거 맞아? 당겨 당겨 그렇지 가자 옛날에는 초라도 켤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불도 못켜 옛날에는 이렇게 촛불에라도켤수 있었고 라이터 같은 거켤수 있었거든요 프레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건 없어 남자가 저쪽이었는데, 어 가봐야 되나? 또 궁금한 건못 참지. 열어봐. 안 열리네. 손 잡아. 손 잡고 당겨야 되겠어. 위험하다. 앞에 뛰어간다. 누구 또 있어? 빨리 와. 아 빨리 와. 너나손좀 잡아. 나 따라 된게 너. 원숭이 인형이네 절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어, 여기저기 덫이 엄청 많아 여기부터 오 어! 어! 없다. 어 여기 못 가나 봐.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잖아. 어, 나도 놀랬어. <웃음> 소리 질러서. 아, 깜짝 나도 놀랬어. 아, 뭐가. 아, 어쩐지 한 번을 안 걸린다 했다. 아 어쩐지 한번안 걸린다 했어 동생이 종종 들어와줘야겠구만 어? 숙여하는 거구나? 야! 이럴 거면 네가 가서 발아라야 아니 근데 무슨 학교에 이렇게 덫이 많지? 뭔가 왕따 막 이런 건가? 뭐 약간 괴롭힘을 줄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막 나오는데, 걔는 근데 뭔가 빼먹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영 찜찜한데, 뭐 다른데 모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고 뭔 소리야? 뭐 웬만하면 하나씩 다 확인하고 가고 싶어 소리지 야 니가 가봐 야야 니가 야, 가봐 야어튀어나 <웃음> 뭐야 뭐야 헉! 어, 뭐야! 어, 뭐야, 머리가 깨져 있어! 뭐야! 얘들 뭐야? 어, 쟤네 뭐야? 막 머리가 비어 있어! 야, 식스 돌려내! 못돌아가고? 아, 뭔가 왕따 관련된.. 와 얘도 피해야하는 친구구나 아니 얘는 싸움 능력은 없어 이렇게 힘이 좋으면서 응? 좀 웃긴게 뚝기를 깨라는 뜻이었어 저 친구들 머리가 비어있을 때 알아봤어 와뚝배기 어. 내가 때리지 않아도 됐구나 내가 때리지 않아도 죽을 아이였구만 뚝배기 잔인한데? 뭐지? 이 친구들이 괴롭히... 헉, 뭐야? 개구리를 먹고 있었어? 지금 개구리 내장을 파먹고 있었네 뭐, 이런데 모자 없나? 개구리 내장을 파먹고 있어? 오, 잔인해 수 있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열쇠, 열쇠를 하나 구해야 돼요. 가방, 누가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는데? 입니다. 학생들이 어... 와 학생들에 비해 선생님이 너무 큰데 이거 학생한테도 안 들켜야 되는 건가? 여기 진 사람 나와 <웃음> 선생님 선생님 어렵습니다 다시 설명해주세요 천천히 갑시다 선생님 마지막에 항상 탁 찌르면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찝어주시네 먹는 거에 맞 맞아 맞침표를 항상 열쇠 찾았다. 나저충분이가 없어. 어 여기도 뭐 지나갈 수 있나? 요괴 중에 저런 요괴 있음 뭐가지 엄청 길늘길 이렇게 길어지는 요괴 있어 그거 같이 생겼어 나가면 어떤 세상이 될까 알 수가 없으니 안 보이니까, 야,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를? 안쪽, 아래, 저쪽으로 돌아가질 말아야 되나? 학생들 쪽으로 가야 되나봐. 저쪽으로 하면 시야가 안 보여서 못 가겠어. 어, 선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아, 아우, 쉣. 안돼? 절로 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씨 뭐지? 힘을 내 모노 그냥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 다 나가고 나면 가면 안되냐? 이거봐 완전히 저쪽으로 갈때 움직여야겠다 아씨 어떤 타이밍 움직여야하냐 야, 뭐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 어떻게 알았어? 뭐야? 아씨, 어느 타이밍에 어느 방향으로 도망쳐야 되냐? 어떻게 보였다고? 아씨. 학생들 쪽으로 가야 되나? 아까 갔던 것처럼? 그래야 그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리야 시야가 보일 것 같거든요 아 일로 가야겠다 이제 일로 올거야 아 지금 보이잖아 지금 사거리 안에 들어가면 은 먹히, 먹히는 것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는거지? 아까 그 교탁 쪽으로 가는 거 맞나 봐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거봐요, <목소리> 거봐요. 살짝만 가도. <웃음> 선생님, 선생님이 너무. 야, 선생님,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수업 째고 도망간다고 해도 이렇게 저는 선생님께 더이상 배울 내용이 없습니다 전 용제니까요 는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시야가 안 보이잖아. 오른쪽으로 갔을 때 시야가 안 보인다고. 선생님. 어..뭐야? 아니 이게 보여? <웃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웃음> 학생들 틈이 있어도 보이는 거 같은데 그냥 무작정 달려야 되나? 때 못치고 도망을 못 쳐요 한번 걸리면 도망치기가 힘들던데 워낙 일직선으로 막 모가지가 날라가지고 아여서 시간 끌게 생겼네 어우 선생님 무서워요 그럼 또안듣기는구나 さん oh.